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오늘 피케리코쳐 이벤트를 하려고 이렇게 한세대학교 왔습니다 제그니 편하게 보고 있어요 니까못 깜빡이겠어요? 아까 그니까, 그니 돼요 이렇게 나왔어요 오! 우리가 봐줘요 네. 잘았죠응 어. 귀여워 민망하시죠? 네. <웃음> 많이 민망해 하세요 <웃음> 아 눈이 너무 커여가지고 <웃음> 눈에 푹 빠질 것 같죠? 근데 <웃음> <웃음> 어? 이거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민망해하는 거를 즐기고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이제 적응 됐어요 적응 어, 됐어요? 적응이 빠르셔 <웃음>